성공. 응, 예. 아. 에이에이이이이바이에이 아. 헤이. 설명해줘. 그냥 잡으면 돼. 설명하면 된다. 그래 다섯 다섯 여섯. 다섯 다섯 여섯 잡으면 되겠다. 야 나이대로 그럼 되잖아 나이대로. 나이안됩니터나이나나이터나이나터이나이터나이터이어리아 나이들어! 나히터이리어아이리 어. 뛰어 뛰어 뛰어. 네 일로 어. 아. 어. 이전이아 아. 아, 소리 좋아. 파이팅 아! 아, 좋았어. 아. 예. 아! Let's 네. 어? let's go, let's 오케이. Next s t a t i n 이 하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이아이렇지아렇지 그렇지! 그렇 아이. 하 아, 헤이, 서준아 임마, 서준아, 헤이, 이기 WBC 가야지, 이 시현아, 오케이 오케이, 다인, 다인, 다인.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야이 말렸어, 잘 잡잖아. 거세요. 아! 오! 오! 오! 하이! 이! 오! 아, 아, 아, 아, 오.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믿고 가! 아, 믿고 가! 오이! 아, 올라라! 믿고 가! 오케이, 오케이, 오주라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라! 해 어이 어이 야! 어이 야! 둘다 예 동어치고 예 와. 그 바로 나가니까 알지? 예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야. 야, 오! 오, 야, 오 넘어가면 편하잖아.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아이! 오라이 오라이. 하이! 이 오케이. 이 오육이 이걸로 육육이걸육 해서 이육육육이이이 뒤러 왔어? 네! 야시고 내시고! 턱고에 공 개수가 몇 개고? <웃음> 아! 몇 개고!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라고! <웃음> 빨리 가라 열루유! 일! 다이었어요아 야, 야, 야, 야. 야, 니들 오냐? 우리 이다. 이아이 니들 뻔거에. 공 개수가 미워. 밑개고 아, 야니와 그런 짓을 많이 리 와! 춤이 다 탔다 나오라고. 일. 아, 이제 알았어요. 아, 다시. 일. 이제 알았어. 요 아, 1 아, 2나 1이나 똑같잖아. 빨리 이제 가. 일. 알았어요. 고생해. 아, 아, 말안해주셨잖아요 했잖아. 가라고. 아. 말하세요. 아, 못 들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이게, 이 어, 로아 허리야 저희 4야 4 아직 남들 다 팔, 구할때 저희 4라니까요 미개고 저밤에 밥을 개수 말이다 밑개고 320개야 320개 320개다 이 말이다. 야 물고기 밥준다 하나. <목소리> 아, 물다, 벌어 꽃 우리 아직 5단입니다 아, 아, 에? 누가 제일 많이 어제기요 아, 제기형이잘 <웃음> 아, 반다.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어, 너. 니가, 니가 에이스라면. 아, 아 야, 위험하게 잡네. 위험하게. 이거, 어이게 네, 어 아, 아 목다시였어 앞으로 하하하하하 이리로 우리 이리죠? 네 1입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공동제. 엄마 놓다. 공동 먼저 끝이 뭐야 또. 그아 이거. 이거기합니다 기소를... 아. 아, 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진짜 이이 이기서터트시면안 돼요. 여기서 고 가자 그냥. 기지 마. 그래, 그래, 그래, 네. 아다 어? 와! 잘다 얘들은. 와! 아 아! 나아했잖아 집에 한줄 딱지가 붙었어 아 <웃음> 어, 야, 야! 야, 내가 어리게 지냐아이았어알아 아, 보인다. 아, 가잖아, 이제 옷까지 가잖아. 오 어, 야, 우리 다모다 보인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게 버렸어 아니, 아아이 아. 자! 오케 가자, 가자, 가자. 오, 자, 마지막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되는데, 오케이, 지금. 10, 10, 10, 1, 1, 1, 1, 1, 1, 1, 1, 1, 1, 1, 1, 1,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기네! 야, 오히려 기고 있잖아, 야! 아가 그럼 한번이 <브라브라이> 잡는다, 이것도, 이것도. 으아! 야아 으아! 으 다시 한한더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이 으아! 으아! 으아아 몇 개야? 한 개야! 너네 어. 그래, 오늘 몇신데 우리 어, 어, 어. 그럼 이제 야! 쇼부! 어느 정 제일 많이 잡는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대신 몇 번씩 생각 없어! 몇번 많이 잡는데 오케이! 마지막으로 뭐할데 네, 제일, 제일 꿀질 뭐할 건데?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짓겠습니다! 커피! <웃음> <웃음> 뭐라고? 네. <웃음> 이제 차례다고다야네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전부 커피! 커피? 네 앤보나? 기 커피 커피 네. 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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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감에서 그렇게 낮추, 낮춰서 한적 있나? 몇 개? 몇 개? 네, 네, 네 바퀴. 15개. 아, 다네 <웃음> 바퀴. <웃음> 야나생세 하자 수생가 하자, 하자. <목소리> 아, <목소리> 우! 야, 야. 야. 야. 아, 우. 아,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명. 아, 아, 아, 아, You're gonna s a 이분아, 불러 불러 불러 가자. 스무 잔, 천 되지 않을까? 천여, 천천가야